내가 생각하 불교는 너무 참우리나라 들어온 지좀 오래됐고 이미 참 전통이 돼가지고 당연한 것으로 이기는데 어쨌든 불교가 처음 시작할 때 혹은 새로운 사상이 처음 나타날 때는 늘 새로웠을 겁니다. 그야말로 신흥 종교였겠죠. 신흥이라고 해서 늘 새로움입니다. 불교 또한 생명은 새로움이 아닌가 하는데 사실 굉장히 이미 전통이 돼버렸죠 새로운 것보다는 상당히 뭐를테면뭐뭐구 뭐 그러니까 오래된 것이 됐는데 불교 그러면 뭐 당연히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근데, 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무엇을 깨달을 것인가? 뭐, 답이, 답이 나와있죠. 진리를 깨달은다. 허 그런데, 어떤 종교 착치고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게 있습니까? 불교에서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 할 것일까? 아, 진리를 깨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뭐, 참, 진짜에다가, 이치, 있다 참된 이치. 좀, 참된 이치가 뭐냐고 물어, 물어야 되는 판국인데, 참된 이치를 깨달아라. 그것이 무엇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계. 세계와, 나, 자. 에 대한, 통찰이. 통찰. 그렇다면, 불교는, 불교도 철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도에서 철학하는 말, 사실 철학이라는 종교인이 하는 말이, 이, 우리가 아는 철학과 종교라고 하는 말은 생긴 지가 100년밖에 안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신조어들이 좋습니다. 그 이전에는 동양사에서는 종교라는 말도 없었고, 철학이란 말도 없었습니다. 물론 불교란 말도 없다 그랬죠 어제. 만약에 불교란 말이 사용됐다면 그것은 오로지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철학에 대응하는 말이 다르시아나란니다 다르시아나, 다르시아나. 이거뭐 불교에서 굉장히 말씀입니다. 이걸 뭐 한문으로 보통 견으로 번역하기도 하고요, 관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 보통 무상설, 뭐 요즘 책에서는 그냥 무상설, 연기설, 무화설 또 뭐가 있죠? 그런데 전통적으로는 사실은 무화설은 아니고요. 무화관이죠. 무화관, 무상관, 연기관, 아니면 공관, 아니면 유식관. 바로 뭔가 그렇게 본다는 뜻이죠.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세계와 자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래서 출발은 오늘날 서양에서 말하는 철학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양, 서양에서는 언어의 세계, 논리의 세계, 이성의 세계 모은다면 불교에서는 그 이성의 세계, 언어의 세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짜 뭔가 자정의 세계 그걸 뭐 깨달음이라 할 수도 있고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말이죠 자정의 세계 그런데 각 깨닫다고 하는 것도 깨달을 각 우리 말, 우리 말 속에 굉장히 많이 안 녹아 있습니까 아참그놈 지각 그죠 똘똘하다. 한 글을 깨달았다. 이것도 뭐가 아니고 지각 안다는 뜻이죠. 가도 사실은 안다는 뜻이고 인도말로 푸띠 뭐 안다는 말 알겠습니까? 안다는 뜻. 근데 안다고 하는 말에는 참 정체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쨌든 불교 시작은 세계란 무엇인가? 자란 무엇인가? 도대 체 인간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이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존재인가? 인도 전통에서는 뭐 아시겠지만 불교는 항상 두 갈래 길을 지향을 해왔죠 인도 전통에서는 인간과 세계 인간과 세계 불교에서 항상 말하는 일체라고 하는 것은 이두 가지 이뭐 인간이니까 이건 주체고요 이건 뭐 세계니까 객관 하겠습니까 주관과 객관 일체라고 하는 말은 항상 이두 가지를 포괄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인도 전통에서는 부처님 당시에 인도 전통에서는 그런 말로 우주라 좋을 것이고 만물에라 좋을 것이고 만유라 좋을 것이고 만유 모든 존재, 이우주를 근원이 무엇인가. 결국 거기서부터 출발하겠죠 뭔가 그런 근원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참다 차별적인 것이고 차별과 무상한 겁니다. 변화하는 겁니다. 차별. 인도 사람들은 이것을 좀더 인도로는 대단히 차별적인 그런 종성제도, 캐스터 제도가 지배하지만서도 이것이 굉장히 혐오감이 있었던 아주 차별 그러면 이거는염모법입니다염모더럽다 염호. 하면 뭐가 더러운가? 대개 무상과 차별이 염모죠생로병사뭐 무상 아닙니까? 생로병사 이렇게 하는 거, 번뇌, 그게 그 염문. 어쨌든 차별과 무상의 세계를 뛰어넘는 이건 우리가 기억하는 현상세계죠. 다안다닙니까 내가 다르고 남이 다르고 그죠? 혹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상과 차별을 넘어서는 뭔가 절대적인 존재가 과연 있을까? 없을까? 하여튼 뭐 그런적 존재, 그런적 존재 뭐 그런 것이 있는가 없는가 어떤 학파에서는 당연히 있다 것이죠 이또 전통에서 뭐 브라만이라든지 우파니샤드라든지 전통의 사상은 있다였습니다 그렇게 무상을 뛰어넘는 것인가 이거는 그야말로 있다고 보고 영한 것이죠 그거 당시 것이 상론입니다 상, 항상은 뜻이겠죠. 항상은 니 너무 귀다 뭐, 세상에서는 그야말로 차별되고 변화, 끊임없이 생성, 변화, 태어나고 죽고 하지만서도 그한 존재는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뭐 브라만이라 하기도 하고, 아드만이라 하기도 하고, 혹은 인도말로 뭐 그냥 싹더라 하기도 하고, 싹더라 말로 유란 뜻입니다. 존재? 그런데 어떤 데서는 그건 니네 봤나? 있냐?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걸 경험할 수 있나? 없다, 그런 거. 오로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눈에 뱉는 이것이 모든 것이다. 그래서 인도 전통에서는 항시 유파와 무파, 상경과 꿈은 죽으면 그만이죠. 죽으면 그만. 그만이 죽으면 그기 때문에 현생에서 어떤 행위도 뭔가 그것이 내세까지 그 행위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그 그러니까 윤회도 부정하죠. 그러니 원해라 되게 뭐 단견이라고 하죠다 아시죠? 단견. 그래서 항시 인도 전통장에서는 상경과 단견, 유파와 무파. 근데 부처님은 항상 이두관리를 어떤 불교도 제가 아는, 아는 바로서는 어떤 불교도 이두관리를늘 지향을 해는 어떻게 가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유 그죠? 없는 것도 아니고, 비무. 항상 이두 갈래, 이걸로 이제 중도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불교 출발도 세계란 무엇이냐, 자란 무엇이냐, 일체란 무엇이냐. 이런 존재가 과연 뭔가 싹들 할지, 혹은 이런 영원한 존재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아시는대로 그독화살의 비유, 독전의 비유, 그 책에는 그 주가, 줄어서 나오는데요. 5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 주에 보면은 중앙경 권 60의 전유경, 독화살의 비유예요. 만두카 푸타라카는 어떤 제자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 우주는 세계은는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인가 혹은 무한한 것인가, 무한하지 않는 것인가? 혹은 뭔가 아, 이 육신, 육신은 차별되고, 혹은 제 육신과 다안 다릅니까? 뭐 불교사금범불을 <웃음> 또다른 말로 이생이라고 하는 다다 결국 다르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와 또 각각 다 세계가 안 다릅니까? 어쨌든 육신은 다르죠. 그런 육신과 우리는 다 육신은 또 무사한데 그런 육신과는 다른 그, 그야말로 영아가 있는가 없는가 또 뭐죠? 음, 또 아니면 열에 진짜 깨달은 자 깨달은 자는 뭐내서가 있는가 없는가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내서는 있는가 없는가 그런 네 가지 질문을 합니다네 가지 질문을 좀확장시켜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있고 없느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냐에 따라서 열 가지 물음. 열네 가지의 물음. 그래서 뭐, 사류팔란이라 하기도 하고요. 사류십난 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없단 말이죠. 뭐, 아포리아라 그럽니까? 하여튼, 지극히 난제. 뭔가 저런, 뭐, 이걸 뭐, 인도사람 뭐, 브라만이라 하기도 하고, 아또만이라 하기도 한데, 브라만, 아또만. 뭔가 이런 존재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내세가, 깨달은 자에게 있어서 내세가 있느냐, 없느냐. 이 세계는 무한하냐, 무한하지 않느냐. 영원하냐, 영원하지 않느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을 지킨다 그랬죠. 침묵, 뭐, 무기라고 그럽니다. 어떤 데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만, 만, 만, 뭐니까 만동자? 만동가 보다가 부처님이 뭐 사실 뭐 일체 지자가 아니시네. 그것도 모르시면서. 그때 이제 그런 비유를 쓰죠. 만약에 독하살을 받은 사람이 곧 죽게 되는데이 독하살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 독화설의 본질이 무엇이냐 누가 쌓느냐 백인이 쌓느냐 흑인이 쌓느냐 키큰 사람이 쌓느냐 키가 적은 사람이 쌓느냐 뭐. 바라문이 쌓느냐 슈따라가 쌓느냐 혹은 독은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런 것을 탐구한다면 그걸 알기도 전에 뭐 죽을 것이다 혹은 알아본 들 지금의 고통과는 사실은 관계없다는 겁니다 백인이 쌓다 할지라도 이 고통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다 그야말로 희론이다 말장난이다 그러시면서요, 그중앙경경 60전유경입니다. 그 말미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디 보면은 그 전유경, 독화설의 비유는 말하지만서도 그 말미 에 나오는 이말은 놓치고 있어요. 그럼면 여래께서는 무엇을 말하십니까? 여래는 그런 거 말하지 않는열 여래는 오로지 가설적 설이며 불가설적 불설이다. 살할수 있는 것은 살하고 슬할 수 없는 것은 살하지 않겠다 무엇을 살할수 있을까요? 무엇을 살할수 있을까요? 사드라든지 브라만이라든지 뭔가 초월적 어떤 존재는 불교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불교의 후기에 가면요 그런 초월적 그야말로 어제 말씀드렸던 열애장이라든지불승이라든지 그런 것은 대단히 이미 초월적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때부터, 지금부터 그때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쨌든 첫 출발은, 그에 대해서, 그런 초월적전대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바로 지금 여기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을 가설, 무엇을 설할 수 있는가, 오로지 경험된 사실만을 설할 수 있는가. 아는 것만 설아갑니다 아는 것만. 아는 것만. 우리에게 경험된 사실만을 설하는 겁니다. 아까 독화살의 비유처럼 조금 그에 있어서 중요한 그그 그의 세계는 고통의 세계입니다 고통의 세계에요 그 밖의 세계는 없습니다 그럼 그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아, 독화살이 왔는 거예요 그래서 독화살을 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놔두고 독화살의 유리가 무엇이며 누구와 싸웠으며 그 정체가 무엇이며 그것은 독화살과 현실과는 관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 출발은 대단히 현실적으로 출발합니다 이야기가 딴 데로 좀 빗나가는 책이 없는 이 이야기로 빗나가는데요 그뭐 제가 저 앞에 보면 숲에 대한 이야기를 썼고 자동차, 차에 대한 비유는 초기 경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구산에서도 많이 나오고 한세군데서 나오는데요 차, 물론 옛날은 차가 아니고 수레겠죠 수레 그 요즘 뭐 오늘날 저 무슨 뭐 엑셀이든 저뭐 소나타든 또 뭐가 있습니까 하여튼 좋은 차도모시던한 부품이 한 2만 5천가지 부품으로 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 부품은 또다시 또 다시 또 쪼개지겠지만 어쨌든, 정비공장, 아, 저, 현대니, 기아니, 인데서 조립할 때그 부품이 한 2만 5천 가지된다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이, 아, 지금 공장갔어요 해체입니다. 해체하는 거예요. 자동차를 해체합니다. 그래서 해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죠. 그 조립과 해체. 하여튼 자동차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그걸 한다 그럽니다. 해체하고. 근데 자동차를 갖다가 해체하면 뭐가 남까요 어쨌든 다 해체했습니다. 문짝 떼내고, 뭐, 핸다 떼내고, 뭐, 밤바 떼내고, 다 떼내고, 안에 부속 다 떼냈습니다. 뭐가 남을까요? 해체고 나면은, 어쨌든 거기는 뭐 부품은 남을지라도 자동차라고 하는, 차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차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립하고 나면은 차가 나옵니다. 결국 이것은 좀뭐로 말하면 부분과 전체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어쨌든 전체라고 하는 것. 전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는숲이났죠 숲. 우리는 숲, 그러면 당연히 숲의 세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숲에서 나무를 한 포기 한 포기 다 펴냈다 칩시다. 남는 것은 그야말로 공간만 남습니다. 그럼 숲은 뭘까요? 소, 소박하게 말하면 숲은 나무의 뭡니까? 총체? 나무가 모인 것. 그게 바로 숲입니다. 그럼 자동차란 무엇이냐? 수많은 부품이 모인 것. 그게 자동차입니다. 이건 뭐, 전체죠. 그렇게 전체. 이것은, 그래서 불교용으로 시면이 이거는 뭐, 이렇게 맞습니다. 가. 뭐 가선에 좋고, 가명에도 좋고, 가짜에도 좋고. 근데 보통, 가, 그러면, 가짜. 가의 반대말은, 거의 반대말은, 예, 실입니다. 가짜, 어, 뭐 가짜니까, 가짜니까 뭐 진해도 좋고요. <웃음> 진짜. 보통, 뭐, 하여튼, 경상에서는사실 이렇게 쌍으로 이루죠. 가짜, 진짜, 진실, 이 뜻입니다. 가 그런데 가 가짜라고 하는 말, 요 말에 원래 인도에서 의원은 뜻은 말이었지만 말. 헌데 그러니까 가명이라 고 그러죠. 가명. 혹은 똑같은 원어가 똑같은데 좀 번역하면서 시설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됩니다. 시설, 방편 시설, 방편 시설. 그렇게 말씀. 방편 중에서 최고의 방편, 선교 방편이라고 그러니까 최고 의 방편은 바로 말씀이죠. 뭐 진짜 도리가 있는 분들이야 뭐 춤추면서도 뭐그 깨달음을 드러낼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말이 가장 유효한 효과적인 방편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 다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그렇다면 차라고 하는 것, 숲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말로서만 존재한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말로서만 존재할 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건 예컨대 숲과 자동차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세계는 <웃음> 나는 바로 세계와 나의 나는 실제로 존재하는가 좀 문제 달라지겠죠 그것조차도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뭔데 그것 또한 수많은 아, 자동차에 보 부속품인데요 부속품인데 수많은 조건에 의해서 일시가이 일시 그렇게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뭐, 불교를 믿거나 안 믿거나, 혹은 일반 사람들은 대개, 우리에게 나타난 그 세계가 당연히 실전의 세계입니다. 날씨가 참 덥다고. 오로지 더, 어제 정몽원 그 이야기를 했, 했죠. 만약에 어떤, 무슨 뭐, 자살이 참 많더라고요. 자살도 하나의 풍전지 혹은 어떤 이들은 무슨 컴퓨터상에서, 혹은 영화라든지 해서 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불교에서는 사실 죽음이 가장 큰대사대데요 그죠? 가장 큰 문제인데, 하도 요즘 뭐 오락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영화에서 죽고 사는 게막 자유자재해가지고 그래서 막 그렇게 뭐 자살 풍조가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얘기하더라고요 어쨌든 막 정몽원 씨가 자살했다 했습니다 그때 그의 세계. 그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혹 짐작에 오시는 분들 절망의 세계입니다 절망. 조금이라도 빛이 있었으면은 자살은 안 했거든요. 도무지 돌파될 수가 없는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세계는요. 당신께서 그때 자신이 경험한 그 세계는 절망의 세계였을 겁니다. 세계는 다 다릅니다. 세계가 세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인가? 세계란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인가? 거기 바로 구사론에서 첫 번째 단계는 고그 집입니다. 세계는 무엇이며 어떻게 형성되어지는 것인가? 그렇다면 어떻게 소멸할 것이며 소멸된 세계는 또 무엇인가 그건 뭐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드러난 이 세계는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다. 그럼 무엇이냐. 그래서 그것을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읽기 위해서 쪼개어버립니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자동차 실제하는 거 아니다. 해체시키면 자동차가 없습니다. 오로지 무상과 무악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자아는 실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하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법 분별하는 겁니다. 제법 분별. 그렇게 제법 분별의 이유는 부처님께서는 항상 분별론자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다 그니다 어떤 이들은 상견, 단견, 당신은, 당신은 나는 분별론자다. 분별한다. 세계를 분별한다. 그뭐좀 6, 45페이지부터 쭉그 일반적인 이해를 쌓았습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거요. 제법 분뭐 제자는 모든이고 법이라고 하는 거. 어뭐 오늘은 다른 말거 아시겠죠. 다른 말. 인도에서는 그 도라고 하는 말만큼 많이 사용된다 그랬는데요. 어쨌든 사실 그래서 다른 말할 건 도가 무엇이냐. 노자는 뭐도 말할 수 없다. 말하면 그건 또 이미 도가 아니다. 도 가도면 비상도다. 뭐 그렇게 말하시는데 법도 너, 뜻이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은 말하기 대단히 어렵습니다. 끝을 할지라도 1차적인 의미는 뭐 다르마죠. 원어가 다르마. 일차적인 의미는 유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뜻이란다. 유지하다, 지탱하다. 유지, 지탱. 유지하다, 지탱하다. 쌍계사 참 저도 뭐 옛날에 몇분 와봤고, 저뭡니까진강구사저탑 지거 보면은 야, 참 인간의 삶이 100년 200년은 참 별거 아니다. 물경 천몇년전일까아입니까 쌍계사를 유지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쌍계사를 지, 유지 지탱하게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유지 지탱하는 건 뭘까요? 우리의 삶을 유지 그렇게 어쨌든 다른 말 뜻이 그렇습니다. 바람말은 무엇이냐? 아, 유지하다, 지탱하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지탱시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쌍계설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면, 바로 세계를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 뭐, 가장 첫 번째 나온다. 우리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는 것은 밥입니다. 이거 뭐, 누가 뭐라도 말할 수 없는 거죠. 밥이 밥, 그러면 너무 좀, 거친 표현입니까? 물질입니다. 당연히, 오로지 밥만이다가 뭐, 유물론이죠. 뭐. 유물론. 당시에 당견론자들 중 가운데는 유물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라바하카라는데 유물론자들 오로지 아시죠? 지수화풍만이 모든 것이다 지수화풍? 그리고 죽으면 지수화풍은 상계되고 흩어지고 아무것도 남는게 없다 끝이다 그게 다멸론자들 그렇게 지수화풍은 물질이죠 이제 좀이제 지수화풍에 대해서 말씀드릴니요 아니면 에이, 밥만 가지고 사냐 어떤 사람은 어, 정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정신의 존재 방식은 무엇인가?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아, 사랑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정의라고 할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밥이 문제냐? 정신이 문제냐? 초월적으로. 더초월적시죠 세계를 창조하시고, 뭐, 유지, 역사를 갖다가 운행하시는, 그리고 종말을, 그건 누굽니까? 요, 하나님이라 하고, 신! 하겠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아 진짜 중요한 것은 종교도 하는 사람도 있고 철학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인도에서 종교에 대응하는 말은 다르마라 그럽니다 오늘날 다르마 크리스도 다름마라 그러고 부다마오다다름마라 한다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사실은 다름마입니다 다르마